찍어드릴게요. 네? 아, 노래는 좀시힌 노를 불러야 되는데. 아... 찍고 있어?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앉으세요. 세요 앉으세요. 조금만 야, 이쪽으로 가주세요. 뭐 있는 거야? 찍고 있는 거야? 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준 야. 야, 생신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혜리 사랑은 안하는 최혜리, 안 하는 최혜리. 사,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초초 없지마 소원 빌고 불어 소원 빌고 불어 빨리 보세요 아니 소원 빌고 먹으면 돼아 맞아 소원 빌고 먹으면 돼 음, 그래 됐어 잘먹게 음. 고마워 야 빅파이 뭐야? 아 뭐야 맛있습니까? 음. 맛없을리가 아니 새끼야 너왜 이렇게 부정적이야? 끝. 끝사끝고있어끄끄끄끄 스토리에 어릴건 아니지? 어? 생 어. 축하합니다 <웃음> 너이 짜식 센스가 있어가지고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맛있겠다 잘 먹을게 내 뽀뽀를 받아라.